좀 스파이 스 do you know m 아만 좋아 나 o m n 아이씨. 10일 있다고 이제 왔다. 어 봐. 야. yes 앞쪽에 보이는 안내소에서 바구니를 받고 바로 탈의실로 가시면 돼요이와이와어 조심조심 아 어, <목소리> 누르지 마 누르면 어떻게 돼? 야오거리야오거리 그 <웃음> 응? 우와 여기 진짜 좋지 않아? 맞아 너무 좋아 안녕 그냥 원 빨리 먹을래 너무 거 먹을까나? 갈라먹을까? 아아팔팔팔 좋아 히스완 이스완 에, 스완이미야 엄마 완 히스완 히스완 히스거히아완히 뭐야 여기가 원정가봐 응, 오리지널이 제일 낫지. 치즈도 맛있겠다. 왜?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. 네. 엄청 귀여워. 이만큼 먹었어. 야, 얼굴. <웃음> <웃음> 깊숙이 울어, 깊숙이. 되게. <웃음> 먹고, 먹고 싶은데 왜먹지 못하니? <웃음> 맛있어 보이는데 왜. 줄을 아무도 안서지 <웃음> 얼굴 좀 <줍니다>. 보자. <웃음> 어떻게 된거예요지금도 <웃음> 같이 줘 튀김은 한입 배워 물어 맛있어? <웃음> 응얘막 <웃음> 대기하고 있어 <웃음> 엄청 퐁신퐁신해 아무래도 너무 말다 저희 아빠가 이쪽에서 나타날거든요 삼각고다 마타가 멀리있어요맛있어 <목소리도> 저희가 옥수수 카페에서 이거 요맛드셨어요 이거 어요증을 받았습니다. 요맛있어맛있지좀맛인데원 음? <목소리도> 음? 맛있어요. 더맛있나음 엄청 퐁신퐁신해 퐁신니다 퐁신. 퐁신. 우와 와 좋다 좋다 이렇게 <웃음> 단수위에서 5분 정도 배를 타면 파리에 갈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죠? 파리는 자전거를 대여해야 이동하기가 편해서 근처에 가까운 자전거 대여점으로 갔습니다 오토, 1시간 400원 4 0 0 Yes. 아 오토, 오토 hey. 400이면 얼마냐? 500. 곱하기 4 0 0 만, 500. 만 얼마네? 응신명세시 응. 아저씨가 영어를 잘하시네 오케이 아, 이, h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250원만 더 내면은 몸이 편합니다. <웃음> 보시면 다리를 쓰고 있습니다. <웃음> 하나, 둘, 셋. 이렇게? 자, 딱 붙여야 돼. s Send me someone to love so I can hold their hand while we're ice skating around the trees and s h o u l p o r Kiss someone r the mistletoe, oh, I want a Christmas kind of spa. Santa Claus, do you know Cupid? Santa's arrow, straight to my heart. I want to fall in love this Christmas. 아, 진짜 혼자 타네. 아더 세게! 더더더더더 너무 이뻐! 와, 진짜 예쁘다 양상이었어 여기 콧마사지 살짝 아, 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 마사지 받고 시작하려고요 돌면서 이제 맛있어 보이면서 돌려게 먹고 어 딱딱해 마우스 누나 나스아다 흔들냐 헤이 얼굴이 아파 얼굴이 아파 이롱 뒤에서 콕 파고 있어 이롱 코 다시 파고 있어 <웃음> 어 1 yeah, 0볼84 84 이, 4 r 이 n y 캔 o u r Any four. You can win t h 맞추면 돼 e This one. This one. Mm -hmm. this one. The 만 n e p 아 i n t t h o n e t h e o n e o n t Come on. c n Come on. Wait. One more game? One more One more game? I'll give you my d Close <laughs> Thank you Fighting! Okay. Ah. Come on One Two Three c o m e o n Come on Come on 천천히 갔다. 다다 오! 오! 오! 오! 잘 했어, 어잘했서 골라. 다른 거? 바이바이. l u n 우리, 여행 마지막 날이어서. 었 t a 다 l o r 대만 좋아. Okay. What 이 book? I s 일 동안 있 e be t 아 what is the b o o 피 Oh, 다 u r 가 d o 자 l a r Luna, Nina. Luna, Nina. Luna, n 빠졌습니다. 여행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? 백번 재밌었어요 번 재밌었어요? 또 오고 싶어요? 네 응.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음, 나는 시장 가 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음, 시장 가서 사진 찍은 게 제일 재밌었구나 그리고 안마 아빠랑 소초로 사서 왔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올까?